아 이런 기회를 주신 저는 친환경주의지만 탈생주의 불같은 성질을 갖고 계신 어, 류타님수류타님께서 저를 많이 도와주셨고요 저는 그냥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만 얻었을 뿐입니다 저는 그냥 잘 퍼먹기만 했을 뿐이고요 음... 일번 따라가자. 키키, 좋아. 이거 왜 망따시키냐? 얘들아 파밍할 거니? 보정기. 소영이 솔직히 필요 없지. 아니 씨, 있는곳에 나도 알려주세요. <웃음> 선생님 어디 있죠? 감쪽까지 숨었다, 키키. 와, 어, 나이스, 수류탄 사망. 어디인데, 어디인데. 오개꿀다 여기 어디야? 여기 어디야? 아씨 어. 저기요 여기 어디예요? 아 여기 어디야? 미친새끼야 비켜봐! 아, 아, 아. <웃음> <웃음> 시짜 파밍하고 싶다. 냠. 냠. 히히. <웃음> 허스 근데 나 이거 총 바꿔가야 될것 같아. 뭐야 왜 이렇게 탄이 많아? 아 타밍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어? 타밍 해야 사니까 그렇지 어? 집착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나 이거 이제... 야, 근데, 이거, 저 새끼만 죽이면 끝인데? 와! 대박나이스! 대박나이스! 대박나이스? 1등 했는데요? 대박나이스? 킬 하나도 안하고나 약간 좀, 좀 뭐랄까. 자연 친화적 치킨. <웃음> 유기농 치킨. 어. 유기농 치킨. 웰빙 치킨. 어, 살색 하나도 안 하고 1등 했죠? 왜냐면 나 아까 전에 그냥 수류탄 손에 잡힌 대로 이게 던졌는데 나 이거 뽑았는지도 모르고 이, 이 뽑았나? 뽑았나? 모르겠다 이, 이 던져버려! 이러고 던졌거든? 그래나 그때 머릿속으로만 생각했어. 말도 못하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어떻게 해야 돼? 이러면서 그냥 던졌거든? 근데 이제 거기서 딱 던졌는데 그 수류탄이 어디로 간지 보지도 못했어. 우리 팀 살리는 그쪽에다 내가 그 연막탄 던졌잖아. 그래서 거기에 연막탄 엄두 그쪽으로 가가지고 숨어가지고 같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갑자기 위에 킬이 뜨는 거야. 어? 갑자기 수류탄으로 기절. 어? 뭐야 뭐야 뭐야. 양이 <웃음> <웃음> 오늘 제일 많이 한말 얘들아 어디가? <웃음> <웃음> 얘들아 어디가? <웃음> 아무튼 배그, 오늘의 배그 세줄 요약. 얘들아 어디가? 졸졸졸. 졸졸졸은 이제 그거지. 으태어예요으태어 치킨, 유기농 치킨. 음, 친환경주의, 반살생주의, 유기농치킨 음. 유기농치킨은 제 뭔데요? <웃음>